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테크 정보로서 아주 못생기고 싼 땅을 최대한 활용한 사례입니다. 바로 아주 못생기고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땅을 잘 활용하여 그 건물 주인도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이한 건물이라고 평가받은 실질적인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건축 설계를 하다보면 다양한 땅을 가지는 건축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좋은 땅도 있고 그야말로 이상한 형태나 대지 조건이 좋지 않은 땅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설계자로서 어느 땅이든지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지만 어떤 땅은 솔직히 일을 하기 싫은 땅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나오지도 않고 일이 풀리지도 않는 그런 땅들인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만 또 건축법이나 건축과정을 잘 모르는 건축조의 기대는 또 크기도 하죠. 그러니 세상에 어디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설계를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설계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작활동인데 미술이나 음악 등 다른 예술과는 달리 건축은 첫째로 각종 건축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건축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쓰기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업성도 맞아야 되고 다음으로는 또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의 생각이나 의도에 또 부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이란 튼튼하고 사용하기 좋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의 중요 3요소라고 합니다 이 건축물은 이세가지 요소가 잘 조화된 건물이 좋은 건물이죠 그렇지만 현대건축은 이세가지만 맞아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튼튼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건축관련법 등 규정이 맞지 않거나 특히 사업성이 맞지 않으면 실제 건물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세시대나 그 옛날 궁궐이나 성당 등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나 초법적으로 공사비니 공사기관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권위적이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었던 것이지 지금은 그럴 수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에게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 자체를 못하거나 불법 건물이 되는 것이고 또 사업성도 없는 건물을 그 누가 지으려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그저 도면이나 그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과는 건축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하여간에 어느 날 아주 젊은 건축자 한 분이 저에게 건축 상담을 오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온 땅은 그야말로 특이한 삼각형 모양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이었는데, 모양이 삼각형 땅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땅들은 이게 그래도 사각형이라든지, 이게 정형으로 된 땅들인데, 이 땅만큼은 좀 특이하게 삼각형 모양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땅들이 있고 기존 시가지나 옛날 도시에는 기이한 형상의 땅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네모난 땅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만큼은 좀 특이한 사각형 모양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땅은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아무도 거슬도 보지도 않는 땅으로 땅값도 아주 싸고 지불요건도 유리해서 그 젊은 건축주 사정으로는 괜찮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소개한 부동산에서 이와 유사한 땅에 지어진 멋진 건물을 보여주면서 그 건물을 건축한 저희 사무실을 소개하여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약 이 땅에 어느정도 설계가 잘 된다면 땅값도 싸고 지불조건도 좋아 그 대지를 계약하기 전에 그 대지에 어떤 건축이 가능한지 저에게 상담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못생기고 싼 땅을 활용한 사례로서 여섯 가지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 현명한 건축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현명한 건축주였습니다. 그것은 땅을 계약하기 전에 그 땅의 어떤 형태의 건물이 어떤 규모로 건축할 수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판단하거나 부동산 사무소의 말만 듣고 땅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대부분 건축을 하거나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건축이나 개발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또 사업성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땅이 어떤 규모의 어떤 건물이 어떻게 건축될지도 모른 채 어떻게 건축허가나 특히 사업성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계획도 해보지 않고 잘못 땅을 사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계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건축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겁도 없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저는 평생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났는데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건축주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사는 땅을 겁도 없이 그냥 사더라는 것이죠 땅을 산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려면 땅값만이 아니라 건축이나 개발사업비까지 합하면 얼마나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겠습니까 아니 땅을 사는 것이 뭐 구두나 옷을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땅값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아니 그 옷이나 구두를 사는 것도 그냥 사지 않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란 백화점은 다 돌아다니며 입어보고 신어보고 심지어 그렇게 산 옷이나 구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까지도 하는 등 그렇게 까다롭게 사면서 어떻게 옷이나 구두값보다 수천 수만배나 되는 땅을 거기다가 건축비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겠다는 땅을 그저 자신의 판단이나 그 까다롭고 복잡한 건축관련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사무소의 말만 믿고 사는지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못생긴 땅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런데 이 젊은 건축주는 미리 그 땅을 계약하기 전에 그 땅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확인하고 그 땅을 계약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하면서도 아주 잘한 선택이었는데 이 건물이 다 완성된 후 아주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정형인 땅보다도 부정형인 땅이 더 멋진 건물로 설계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나 이런 사각형이라든지 정형으로 된 대지에서는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우선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지 형상에 따라 네모난 건물로 설계되어지는데 물론 꼭 네모난 건물이 멋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땅에서는 형태의 변화나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외관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외형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건물이란 미적인 것만 생각할 수는 없고 기능적인 면, 그러니까 주차나 건물의 배치, 특히 각층 평면 등 건물의 사용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이런 사막형의 부정형 대지는 불합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는 건폐율이니 용적률, 일조건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등을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형 대지는 쓸모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다음으로네 번째로 이 건축주가 대만족을 하는 설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건폐율, 용적률, 뭐추장법등이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작성해준 설계 내용에 대해서 이 건축주는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그것은 우선 특징적인 외관도 그러하였고 부정형 대지의 단점인 건물의 배치, 특히 평면적인 손실을 지하층으로 보완한 계획 등이 땅의 특성을 극대화한 계획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건축주와 설계자는 많은 대화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설계를 하는데 건축주의 건축을 하려는 목적과 그분의 특성,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특히 자금 계획 등이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사진 전문가로서 스튜디오를 구상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 건물의 외형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외관은 모던하고 특징적인 모니먼트를 구상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건축주의 컨셉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런 각형 대지가 더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그런 대지의 특성을 외관에 적용하기로 하고 또한 이런 컨셉에 잘 어울리는 노출 콘크리트를 제안했는데 바로 이런 점을 건축주도 아주 만족해했고 전반적으로는 시대적으로 앞선 하이테크적인 건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알을 찾아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이 건축주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못생긴 땅을 아주 저렴하고 지불 조건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데다가 특징이 있고 독특한 건물을 건축하게 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네모나고 잘생긴 땅보다 땅값은 마할 것도 없고 자신이 구상하는 건물보다 훨씬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인데 아마 네모나고 잘생긴 땅이었더라면 땅값이 비싼 것도 그렇지만 그저 그런 네모난 땅의 특성상 규격화되고 특징이 전혀 없는 평범한 건물이 되었을 것은 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비싼 땅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볼때 그렇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평생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인데 현대 건축은 지나치게 경제성이나 사업성 등을 중시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못생기고 부정형적이고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땅들이 특징적인 설계가 가능한 경우를 종종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조건인 땅이 아닌 못생긴 땅, 부정형이거나 경사진 땅, 인접대지와 단차가 나거나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땅을 잘만 활용한다면 오히려 값비싸고 잘생긴 땅보다 훨씬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바로 이런 사례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살때 그저 땅만 보고 또는 부동산 사무소의 말만 듣고 아니면 자신의 판단대로만 계약을 할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를 해보는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위에서 설명한 사례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남들이 거들도보지도 않는 싼 땅으로 오히려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사업성 분석도 명확히 해볼 수도 있으며 건축하거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안전하게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